네 보톡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익수입니다. 보톡스라는 것이 세 번을 맞으면 내성이 생깁니다. 이것은 내성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생각하신 그 그렇게 생각할 상상 속에서 있는 겁니다. 세 번을 맞더라도 정확하게 2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톡신이 안 맞는 시기를 잘 띄엄띄엄 맞으시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독특한 체질 이래서 내성이 그냥 생기는 분은 그렇게 안 맞아도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뭐1 0 0명 이상을 시술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뭐 오늘은 이 병원에서 맞고 내일은 저 병원에서 맞고 뭐 이렇게 너무 자주 맞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지 뭐세 번을 맞으면 무조건 생겨요 아니면 뭐 어뭐싼 보톡스를 맞으면 무조건 생겨요. 그런 싼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퇴출되어 있고요. 우리나라만 해도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보톡스 생산국이고 그런 곳에서 맞는 보톡스는 만든 보톡스는 굉장히 정제가 잘 되고 불순물이 많이 없, 없는 아주 세계적인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. 한동안 그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들이 이상한 제품들이 꽤 나와서 그것 때문에 뭐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한국의 미용 성형을 하시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퇴출되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시술 받으시면 내성 걱정 없이 보톡스를 어내 몸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